아니 신입을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빠져가지고 말이야 아주 들어오기만 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박사님은 자꾸 신입을 받아 어, 어,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새로 들어오게요 당신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목소리> 어, 아 여기가 이렇게 오른쪽에 차가 막히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늦잠 끊지.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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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다. SCP 미래 현장 51. 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어 아, 예. 예. 와 여기 엄청 커와 저기 탱크도 있어. 자 엘리베이터 타십시오. 어 아, 예. 아하하. 자 앉아 계세요. 어 아, 예. 앞으로 걱정 이거만. 아이고. 자 내리세요. 어 아, 예. 와 여기 진짜 엄청 크다. 우문열리는거봐존원 이건 뭐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는 SCP 존 1. 일명 세이프 존이죠. 자, 여긴 안전한 거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자, 일단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될것 들어오시고요. 우와. 자, 일단은 박사님한테 지시받은 사항이 있어요. 오늘 하야 할 일, 뭘 해야 되는지. 어, 잠깐만요. 오, <웃음> 어, 첫 임무는. 제가 공구력을 관찰하래요 어, 지금 건강상태랑 심리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라네요 공구력요아예 아, 그건 제가 할게요 저기 신입이라 잘 모르나 본데 조심해야 될거예요아 왜요? 공구력 뭐 별거 아닐 거 같은데 그런 말 했다간 당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어! 어? <목소리> 찢찢찢찢찢 그러니까 이 코봉 옆에 딱 붙어있으면 된다이 말씀? 아 예! <웃음> 충성을 대하겠습니다! 뭐 충성까지는 무슨.. 자 따라 나오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제 코만 따라오세요 아예 아, 자! 여기 바로 s c p 공구력 있어요 어? 아, 근데요! 뭐 그냥 사람인데? 이게 이거 위험한 존재인가요? 잘 들으세요. SCP 공구력은 일명 샤이가이라 부르죠. 유클리드 등급으로서 눈만 마주치지 않으면 안전하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 공구력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순간! 당신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질 거예요!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자이 안에 공구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눈이 맞춰서선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눈, 눈, 눈 깔고, 눈 깔고, 눈 깔아, 눈 깔아. 예, 이렇게 눈 깔라고. 쳐다보지 마, 벽봐, 벽봐, 벽봐, 벽봐. 이벽 보고세요. 아 예, 시큼 내려할게요 자, 내가 살짝 볼테니까 한번일 움직이지 말아요. 뭐야, 예, 숨도 쉬지 마. 오예,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자,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잠깐만요, 오케이. 자, 자, 신입. 어 아, 예, 예. 이쪽으로 세,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뒤보지 말고! 뒤보지 말고! 아 예! 이쪽으로 이쪽 이쪽 이쪽! 뒤로 보세요! 자 빨리 상태 파악하시고 보고서 적으세요 아 예! 일단 공구력은 어.. 키가.. 아 작다.. 뭐야.. 이 조카만 한데 키가.. 아. 아!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 예예예.. 예, 예. 지금 피부 색깔로 봤을 때는 아.. 어.. 양호? 자 다 됐죠? 아 예, 아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음, 자 나오세요. 아 어, 이게 예, 무슨 소리야? 어,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어 어, 세이준, 빨리 와, 어. 빨리, 빨리. 어 죽어 죽어. 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일로 가라, 어, 빨리 와, 아. 빨리. 일로 가라고. 아아 아. 그러게 내가 눈 쳐다보지 말라 그랬잖아. 아이고. 아이고 저 어떡하죠? 그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은 못할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영국 끝에 재탄생된 공구륙이랍니다. 말을 할 수가 있죠. 어? 지, 지, 진짜요? 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일단 따라오세요 아이 너무 무서운데 하하 <웃음> 괜찮으니까 빨리 오세요 갑니다 들어오세요 안녕 공구려 안녕 어, 진짜 괜찮은 거예요 하하 <웃음> 진짜 가만있어봐요 히야 공구려 <웃음> 안녕하세요 코봉님 야너 키가 더 컸다 아그 공구려 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괜찮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공부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신입인데, 널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대. 아 저요? 아 반가워 아, 신입. 어, 어, 어, 어, 괜찮아, 다오지 마. 둘이 좋은 시간 나나요? 오늘 놀이야? 아, 괜찮다니까. 야, 어때 컨디션 괜찮니? 에, 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너무 아, 수고. 이따 봐요. 아, 예, 예, 예. 아, 아유, 나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자 그러면 저, 첫 번째 질문 갈게요 너신이 맞지? 아무것도 모를 테니 내가 너에게 뭐한 가지 알려주지 이, 이.. 뭔데요? 잘 들어 나는 이 SCP 연구소를 파괴할 거야 모든 인간들을 다 잡아먹고 말거나가 갈기하게 치져버릴 거야 하하하하 <웃음> 어, 어, 어, 어, 나가볼게요 나가볼게요 하하하 <웃음> 냐냐냐냐냐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아, 그, 그, 그, 거북이, 거북이! 아유, 저시입또왜 이렇게 난리야. <웃음> <웃음> 그버리 쿠버리 그 끌렀어요 끌렀어요 끌렀어요 끌렀어요 아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저저잘 들어요 군구육이다 죽인대요 여기 사람 다 죽이고 여기 SGP 연구수도 다 파괴해버린대요 어떡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니야 여기 특모부대를 불러야 돼아 어, 아니면 중앙정보국에 얘기해야 되나 아 경찰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저 일단 진정하고 진짜 그랬어요 아 진짜라니까 제가 왜 거짓말 쳐요 하긴 저번에도 공곤이 그랬단 말이야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근데 진짜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아, 아, 어? 아니 어 잠깐만 이거는 김박사님 문서? 어? 뭐야 SCP들이 이런 걸 꾸미고 있었다고? 어쩐지 의문사로 돌아가셨어 그 이유가 이거였던가? 그렇다면 심장마미가 이럴 SCP들이 어? 고봉아 고봉아 야신네잘 들어 지금 이 SCP연구소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아 뭐? 그 음모를 파헤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그렇지 여기서 끈 SCP-038 아무도 없겠지? 좋았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저기 니가 뭐든 복제를 할수 있다는 얘기 듣고 왔거든? 당장! 도를 복제해라! 야! 와, 진짜 아유 깜짝이야 아니 나를 왜 복제해? 아유 복제해도 이상하게 복제를 했어 거봉님! 거봉님! 뭐뭐야뭐야 어? 어? 어? 그.. 그.. 봉님 지금 큰일 났어요! SCP-1-3 딱호기! 딱호기가 사라졌어요! 뭐? 땅콩이가 어떻게 사라져? 아 몰라요 아 빨리 땅콩이를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위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그리고 바닥에 똥을 싸 질르고 다니고 있어요 똥을 <놀람> 똥 쌌다고 알았어 빨리빨리 빨리 가자 네, 따라오세요 저.. 이쪽 아니 그 무섭다면서요 땅콩이가 무서운 존재긴 해도 내가 땅콩이랑 친한 치러... 잠깐만 잠깐만 아 왜요? 올라와봐 왜? <웃음> <웃음> 이거 분명히 땅콩이 똥이 많은데. 그럼 여기도 왔었던 얘긴데요 잠깐만, 잠깐만, 둘러보자. 뭐야, 이 바닥 봐봐. 아, 어? 어? 봐봐, 이 똥을 싸질렀잖아. 오, 어? 어, 정말 그러네요. 여기도 싸야 되고, 여기도 싸야 되고, 여 여기는 무슨 SCP 제자인가? SCP 화장실이야. 어? 빨리 저희 T 클래스 개그맨들 불러가지고 여기, 여기 바닥 좀 청소 좀 시켜야 빨리. 아우 대체. 아, 어, 알겠습니다 <웃음> 그왜 똥을 밟고 다녀요? 어 죄송합니다 아 땅콩이 어디있는 거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이 이러다가 SCP 재단 모든 데를 다 똥으로 다 뒤져 볼 건데 진짜 아 큰일 났네 땅콩아 어? 아! 땅콩이다 야야야 야, 야, 거기 있어 야 땅콩이 어디 가는 거야 야야잘였다차어 됐어! 신입, 어딨어, 신입! 어, 뭐 신입, 어딨어? 땅콩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땅콩이가! 아, 진짜, 신입, 어딨어? 신입, 신입! 어딨어? 어, 어딨어? 어, 어, 어,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 땅콩이를 봤다고, 근데 진짜 나타나면 어떡해. 아이, 큰일 났네. 찾아야 되는데, 아, 이럴 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고, 누구한테, 어? 어? 왜, 그러세요, 코벙님?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따라와보세요. 어, 어, 어, 예! 어? 코범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SCP-294 만능 자판기라고! 뭐든 여기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얘가 진짜 똑똑하거든? 잠깐만 SCP-173 no. 아 잠깐만 아179아 no. 잘못 들었다! 아, 173! No. 173! 말 그만 좀 해! 어? 뭐야코범님 만두자고이 방금... 말을 는데요아 그러니까 왜 말을 하지? 야너 말할 수 있니? 어나 원래부터 말할 수 있어 아 그래? 와 신기하다 반가워! 안녕 근데 뭐가 필요해서 온 거야? 어? 아니 일지상 땅콩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낼지 모르겠어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땅콩이 여자친구를 만들어주는 건 어때? 땅콩이 여자친구? 어오 오, 잠깐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응 여자 친구를 만들어서 유희라는 거야. 오호! 호 야, 만능 만능자판 자봉기 혹시 이게 만능 자봉기다 진짜 대박이다 얘. 그렇다면 땅콩이 여자친구 어떻게 만들어 주지? 잠깐 나가 있어. 아, 나가 있으라고? 오, 응. 코봉기 어, 나가 있죠? 아, 그럴까? 그럴까? 아싸, 아싸. 음... 자, 내가 뭐 만들어 준다니까 뭐. 야, 여기 나가 있다. 야, 나가 나간... 있다. 나와! 뭐야? 나온 거야? 나온 거야? 땅콩 여자친구. 와! 와 진짜 나왔어! 와 진짜 여자친구야! 근데 여자친구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웃음> 나 여자 맞아! 여자 맞아! <웃음> 어쨌든 네가 여자라니까 도망가 일치삼 땅콩이 좀 데리고 와주면 안 돼? 바닥에 똥을 싸고 다니지 어 더러워 더러 정말 더러워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너가 빨리 거 빨리 좀걔좀 데려와 줘 봐. 아,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어, 근데 만능 자판기야. 아니 내가 아무리 이쁘도 그렇지. 걔를 어떻게 데려오지? 너가 가서 노래를 부르면 돼. 어, 어떤 노래? 어떤 노래? 내가 불러줄게. 어, 하나, 둘, 셋, 넷. 나는 문어. 오호. 꿈을 꾸는 문어. 아. 어, 아. 어. 저는 무엇이든지 낼수 있어 오 잘한다 잘한다 이거 만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호호호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수고해 안녕 안녕 안녕 저기 아까 지하로 갔거든요. 오 어, 지하? 지하? 아 알겠다 알겠어. 대충 어디지 알겠어. 아 진짜요? 사람 눈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먹을것거든 사방이 모든 벽으로 가려진 그런 곳을 찾으면 되는 거지요. 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붙었을까 기다려 내가 잡아올 테니까. 아예 부탁 좀 할게요. 어디 있어 저기. 으악. 어 얘는 어디 가 있는 거야 진짜 어 진짜 일칠3 땅콩이 망신다 시키고 진짜 어 속상해 어뭔 여름은 여너 진짜 어 어머 여기 있어 내 진짜 어 뭐야 이게 뭐야 나도 땅콩이지 어 이뻐 겁나 이뻐 사랑해 사랑해 알람이오 아 일로 브유 이쁜 걸 알아봐가지고 왜 여기 저기다가. 싸 질려고 다니냐고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아 D클래스 애들이 아 진짜 안 닦아주는 거야 더럽게 그래서 내가 목욕하러 어... 냉각수 인 데로 왔지 아유 그러면 목욕 해달라고 하던가 코봉이랑 어? 거기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아, 아 미안 미안 빨리 가미안하고 사과하고 다시 빨리 형대 있어 싫어 안갈 거야 나나 씻겨주기 전까지 안갈 거야 나, 나, 나 목욕 할 거라고 여기서 저게 그러면 내가 노래 하나 할테니까 내 노래가 마음에 들면 격리되기 아 어? 그래 뭐 들어보고 괜찮으면 해볼게 아 어, 알았어 노래 한곡 해봐 아우 진짜 이뭐 뭐하는 짓이야 하나 둘셋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어? 우와, 우와 꿈속에서도 무엇이듯 될수 있어~~ <웃음> <웃음> <웃음> 나, 나, 나, 나, 제 <웃음> 어~~!!! 다다다다다재 점수는요? 슈퍼스타 게 언제적 슈퍼스타 게본거야 진짜 I love you~~ 어, 됐어 빨리 따라와요 <웃음> 됐다 됐어 나는 땅콩이 똥을 싸는 땅콩이 <웃음> 어디서든지 똥을 뿡뿡뿡 <웃음> 쌀수 있어 어쨌든 신입 수고했어요 고방님도 수고했습니다 야경리 성공 허 성공 아이고 아이뭐 이렇게 바쁜데 사람을 불러 아 어디 계신 거야 아 어, 저기 계시네 어, 사람 바쁜데 아이고 나 이렇게 불렀어 아이고 어? 어? 왔는가? 아 안녕하십니까 중앙정보고 국장님 맞으시죠? 맞네! 너란 중앙정보국 국장 나잘진 국장이네! 으가 <놀람> <놀람> 아..아..아니..아니..아니..그게 아니라.. 됐고! 우리 형은 더잘라냐 자!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네! 네말씀하십오 자네가 며칠 전173땅콩기를 격리시킨 그 친구 맞나? 네 맞습니다! 제가 173땅콩기를 격리를 했지요! 음..좋아! 이번 임무는 아주 어려운 임무가 될수 있네! 뭔데요? 자! 육팔이라고 들어봤나? 알죠 6 8이 절대 죽지 않는 불쌍한 6 8이잖아요 누가 불쌍해 아, 아, 아, 아, 왜 그러세요 자꾸 총좀 내려놔요 어, 미안해 자, 가서 내가 설명해주겠네 날 따라오게 아, 네 국장님 저기 죽이래 네희는 어디에 격리되어 있는거지 아. 우와 존스리 여기더 무서운 SCP들이 감금되어 있는거겠지 지금부터 조심히 날 따라오게 와. 어? 금방 우와 소리났어요 조심하게 아예 알겠습니다 야 내가 scp 재단에 들어온 지꽤 됐는데 여긴 또 처음 들어와 보네 우와 scp 1048 scp 6 8 9 5 5쪽이래아예오 아, 잠깐만 금방 무슨 소리가 났는데 자 지금부터 6 8이 격리 중인 곳으로 들어가네 네 어! 여기있다! SCP-682! 아우 불쌍해 682 682 불쌍해 여우! 조용! 아유 알았어요! 자 그놈은 총 치자 아우 진짜 자! 들어오게 어? 와 여기가 출입구인가 보다 자! 682저기네오 저거 뭐야 저 녹색 물질은 어! 으아! 682! 682다! 나좀 구할해줘! 제발 나좀 그래 줘. 쳐라가, 차라리, 쳐라가 말이야. 차라리야 축소지 예. 아, 마요. 예. 그러자나 저 화학물질은 뭐죠? 보면 모르나. 저 화학물질이 피부를 녹이고 있는 중이지. 오, 어, 불쌍해, 육파리 어떡해. 너 자꾸 무쌍하다고할 거야. 어떻게든 이 육파리를 없애야 된다. 자, 지금부터 너의 임무를 얘기해 주겠다. 당장 이 육파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싫어요! 안할 거예요! 육파리 안 죽일까? 아,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파리를 이놈은 어떻게 죽일지, 아, 진짜 못됐어. 아, 아닌데요. 어.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나 이따 다시 돌아오지. 자, 수고하게! 아, 네! 데려오십쇼! 정! 충성이고 있네. 아유, 진짜. 아 불쌍한 육팔이 어떻게 평생을 가쳐서했어몸 다갑지 너몸 아프지? 나좀 꺼내줘 제발 나좀 꺼내줘 너 죽이라는데 어떡하니 방법이 없어 어떻게 육팔아 나 진짜 착하게 살게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혼자 살게 여기서만 제발 좀 나가게 해줘 제발 우리 육팔이 모든 사람들은 널 죽이라고 하겠지만, 나 코봉이는 아니야. 너를 여기서 꺼내주겠어. 너 약속했다. 진짜 민간인들 괴롭히지 않고, 사람들 죽이지 않고, 진짜 조용히 살기로. 어? 진짜, 진짜 약속할게. 일단은,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아, 이 빨간 단추. 이 빨간 단추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구나. 아, 육파라 아! 어! 나피이야 잘 들어 내가 이 빨간 단추를 눌러 순간 네가 탈출했다는 경보가 울릴 거야 그러니까 재빨리 나를 따라와 어, 알았어 좋아 나도 달릴 준비를 하자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준비하고 자 나와 아저쪽쪽이 이쪽! 쪽아 어,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아이쪽아 이쪽!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쪽이야 어서 어 고마워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쪽이라고 제발 좀끼지 말고 아 어, 알았어 고마워 잘 절로 나가는데 자 이쪽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잘 따라오고 있어 잘 따라오고 있어 뭐야 저 자식 저뭐 하는 거야 저거 어? 아니 육파리를 지금 탈출 시킨 거냐 어 면자 때안 된다고 은능! 은능이 죽여! 기동 등보부대들라 지금 탈출하고 있는 콩옥의 육팔이를 사살하라! 보이를지시 사살하라! 뭐? 어? 아니 나는 왜요? 아니 나는 그냥, 그냥, 그냥 나는 살려주세요! 응, 응, 어. 공격하니어떻되님죽지 어. 어. 어. 않습니다! <목소리> 이쪽 이쪽 어! 잘따라하고 있어! 이쪽! 그래 그래! 자! 이쪽으로! 어! 코모! 자! 다 왔어! 아! 역시 코모가 또 바뀌었다! 코모! <웃음> <고모>, 또바뀌었다난 <웃음> 자유다! 너 진짜 체크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아, 알았어! 꼭 죽어 죽어! 가방에 가방에 니가뭔데 육파리 빠주는 거야. 아 불쌍하잖아요. 개 되게 착하단잖아야아 착오해 총구리야. 무슨 말만 하면 총들어야 왜? 야육팔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지 알아? 어? 아니에요. 저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사람 해치지 않겠다고. 으에. 야 신입, 너는 뭐 하고 싶던 거야? 네가 영벌이로 들어와 사는 게 뭐야? 저는 그날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없었고요. 그냥 저기 가방에 거, 가방에. 지금부터 SCP-049 역병의사를 조사한다. 아, 시력해. 엄청 무서운데당가하면 좀비처럼 만들고. 할게요 최근 3개월 동안 역병의사 049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착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잡혔다. 했다고요? 에이 SCP가 말도 안 되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도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네가 확인하는 말이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확인해 볼게요 아유 진짜 잘 다녀와 아휴 공사 무서운데 아 나한테도 막 병원 옮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기다 저기다 공사고에이공사고 봉사고! 뭐야? 어? <웃음> 코봉이네 오랜만이야 어 반가워 손을 왜? 악수하자고? <웃음> 얘, 유리, 얘 유리를 악수 못하는데 하하하 <웃음> 신경쓰지마 어제 잠을 잘못 자가지고 얘가 안 내려가 야 그라저라 야 한가리 너 착해졌단 얘기 있더라 그게 맞는 얘기냐? 나 다시 태어났어 코봉아 이제 역병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선한 의사가 됐어. 나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어. 내이 따뜻한 손으로 많은 아이들을 다 도와주고 싶다고. <웃음> 진심이라고. 어, 진짜 이상하네. 알았어, 속눈썹 치가 한번 들어가 볼게. Welcome to my house. 봐봐, 너한테 전혀 위협적이지 않잖아. 라라라라라. 어때? 야, 너 얼굴이 여전히 위협적이야. 저 그래서 어쨌든 내가 너 믿어줄 테니까 그분 네가 증명을 좀 해봐봐. 그럼 내가 널 믿을게. <웃음> 뭐 어렵다고? 알았어!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지, 거봉아 <웃음> 어째 웃음소리가 좀.. 못 믿겠다.. 아이, 알았어, 어쨌든! 같이 가자! 나와! 야, 원래 너안 풀어주는 거 알지? 난널 사랑해! <웃음> 야! 아, 아, 아,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기침이 좀 나서? 자, 가자! <웃음> 이상한데, 얘? 자, 이쪽이야! SCP-1507 플라밍고 알지? 어 알지 이 친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친구 아니야 야 플라밍고! 플라밍고! 들어와봐 어 그래? 아야 반가워 <웃음> 어 귀엽다 플라밍고 안녕 난 단기 되고 싶어 플라 플라 플라밍고 내가 사실은 닭이 되고 싶어해 제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동물로 만들어줘 오케이 호시이두 마리의 치킨 방법으로 고쳐야겠군 그건 무슨 방법이야? 레시피대로 하면 돼 레시피대로 자호봉이 나와있어 프라밍고 닭되고 싶어 닭되고 싶어 알았어 기다려 닭 치고 있어 아버닭 치고, 치고 있어 그만 때려 닭 치고 있어 요 아파. 아파 닭 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닭 치겠어 그러면 너는 뭘까? 죽어있는 존재라면 아픔을 못 느끼지. 너는 이 사드윈에 다시 태어난 거야. 깜짝와고 아프지? 어, 아파. 아파. 플라밍고 아파. 봐봐. 너는 나 때문에 영어을 얻었어. 살아있는 생명을 얻었다고. 어 플라밍고. 플라밍고 감사합니다. 네가 바지를 입으면 뭔줄 알아? 뭔데 플라밍고? 꼭끼어. 바지가 꼭끼어. 아유 진짜 닭대가리들 진짜 돌고들 쳐빠져 있네 아유 알았어. 수고했어. 일로 와. 고생했어. 몰라밍고, 축하해, 닭으로 태어난걸. 하하하하, <목> 고봉아, <목> 이제 믿겠지? 아니야, 아직, 안 돼. 나와봐. 하하, 이 고봉이가 아직 나날못 <나는> 믿는구나. 하하하하하, 망할 놈. 뭐? 아니야, 야. 뭐이상한 소리 듣나 봐 너. <목> <목> <목> 자, 이번에는 니네 직원이 청소하다 다쳤거든. 니가 좀 고쳐줘야겠어. 하하, <목> 알았어, 고봉아. <코범가>. 걱정하지 마. 하하하. <목> <목> 아 안녕하세요. 으아, 안녕하세요. 아우 죽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 아, 나나나나나 총기로 만들어 봐야 돼. 무섭다고. 아유, 저, 저, 저, 저, 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우리 공사고가 아주 진절하게 치료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자 빗자루 내려놓으시고요. 아 진짜죠? 아유. 아,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 아 아저씨 옛날 같았으면 아저씨 그냥 한 방금 끝났는데 <목소리> 어봐, 이거 봐 이거 봐살질러잖아 아이 좀 기다려봐요 자아 어디가 아프세요? 아일지삼 땅콩이가 싸놓은 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양손에 이 똥똥이 올랐어 어허허 고봉아어서 된장냄새가 긴 하더라 <목소리> 자 아저씨 잠시만 저 따라오시겠어요? 고봉아 이쪽으로 안내해줘 아 여기? 아 왜? 아 잠, 잠시만 따라오세요 아저씨 예 닦으세요 자 아, 이렇게? 어어 으 어쭈 어쭈 어쭈 어 어어 어, 어어 어어 뭐야? 손에 두드러도 갑자기 없어졌고 피눈질하니까 깨끗해졌네? <웃음> 그냥 아저씨가 더러운 거예요 평상시잘 닦고 다닌다면 똥똥 같은 거는 옮지 않아요 아저씨 <웃음> 아유 어쨌든 공사고마워 아유 덕분에 팔에 간지러운 거 없어졌네 어쨌든 공사고 길거리에다 저기 똥싸고라면 날씨 때 연락해 똑 치워줄게 <웃음> 자 공사고 너 진짜 치료 잘한다 야, 야 너만 있으면 여기 SCP 재단 애들은 다 행복할 거야 자 이번에는 좀 높은 등급으로 갈게 캐테르 등급으로 가서 야고거 아, 네, 잠깐만 어? 아. 아 왜그래? 너한테 할말 있어 아 뭔데? <웃음> 뭐든 얘기해 야 내가 박사님한테 잘 보고할게 야너 진짜 착했다 완전 너 착해졌다 고마 어넌 진짜 내가 착해졌다고 생각드니? 뭐뭐 뭐야 그 말투 왜왜 왜 그래 사실 나는 SCP-096과 같이 이 SCP 체대를 파괴할거다 아이, 그, 그게 뭐야, 너, 너 착한 애잖아! 이곳을 파괴해버린다! 아, <웃음> 진짜 왜 그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기다려, 간다 했다! 아 아, 겨우 일어났네. 여기 어디지우뭐뭐뭐뭐뭐뭐뭐우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그우조조비우조우조우우우우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왜 이렇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너 당장 나와! 저기 그공사구 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놀람> 아이구야 색깔 너무 좋다 야. 너잘딱기다려고와 진짜 얘 진짜 일밖에 안다야야너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너무한거 아니야? 이게 뭔뭐 시야? 그러니까 왜내앞길을막냐고 좀비로 변한 네가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SCP-166-서큐버스 한동안 계속 찾고 있었지? 어? 너너그그그그그어떻게했어너 너, 서큐버스 어디 있는 줄 알아? 왜? 아니면 뭐 어떤 효데 내가 찾아야 돼꼭 찾아야 된다고 어디있어어디있어 어디 그러면 네가날 정상으로 돌려놓고 나머지 SCP 애들 몇몇만 다시 돌려놓는다면 내가 서큐버스 이쪽으로 데리고 올게 알았어 나넌 믿는다 아니 알았으니까 빨리 고쳐!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포털룸? 뭐야 여기? 자 들어와봐, 들어와라. 뭐야 여기는? 잘 들어. 이제 곧 저기 포털 속에서 많은 도림벌이 개불들이 나올 거야. 걔네들 고치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아유 보자 배고따는 거죠? 알았어. 아 너희 여면 꼭 데려오기다. 알았어, 내려가 있어. <웃음> 바보 같은놈. 자 일단 문을 열어줘야겠군. 됐 거기 있라고아 거기 그 가운데 써있어 그렇지 너 죽었다 인젠 나야공사고어 아, 고봉아 잘해야 돼꼭 살아남길 바래 뭔 소리야 뭘 살아남으라 하고는... 뭔 소리야 너 지금 왜 그래 뭐..뭐야 뭐, 이거 뭐..뭐야 이거 뭐야 자 이제 우주를 떠도는 많은 수많은 도련별이 괴물들이 네 앞에 나타날 거다 네가 싹다 고쳐놔 무서워! 나 무서워+ 어! 뭐야? 뭐야 저거! 우와! 저거 뭐 뭐야? <웃음> 아, 무서워+ 와! 저거 못서저무 내가 무서 어떻게 봐. 무 내가 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막이워 콜라 먹을까? 아니 사이다 먹을까? 아니 탄산은 싫어? 왜냐 트름 나오니까 <웃음> <웃음> 어? 어? 우 트름이 왜 나오고 있네 저기요 어머너너 트름 너 거지? 뭘요? 저화전라 밖에 어 아이 트름 소리 못 들었어요 어? 다행히 내 트름 소리 못 들었구나 <웃음> 아 무슨 일이에요 고범씨?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는 왜166 서큐버스가 없는 거예요? 어머! 어..어머 어, 저기 어, 서큐버스는 어 내가 쫓아냈어! 네? 더럽게 이뻐 네? 뭐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밖에 나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바깥에 교회 성당에 보내버렸어 아 진짜 보내버린 거 맞아요? 쫓겨난 게 아니고? 이 보건들은 다 죽어야 돼아찾증나아 그러니까 <웃음> 바깥에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 몇번 얘기해 아 알았어요 직접 뭐볼수 없다면 제가 직접 가서 찾아봐야죠 어 진짜 제... 나 이쁘니? 아뇨 니요 아! 아! 진짜 못생겼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서큐버 응. 16 서큐버스 16 성모마리아 아, 아, 아 찾았다 오늘도 성모마리아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제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힘을 주소서 <놀라> <놀라> 마반여바람이 다시며 반져제보사 수리아 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SCP 재단에 있는 쿠벅이에요 무슨 일로 잘 찾아오셨죠? 아 저는 서큐보스가 재단에 없길래 아, 쫓겨났나 해서 왔죠 아니 글쎄 밤마다 괴물 목소리 귀신 목소리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전 너무 무서워요 어, 어떡해요 그럼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어떻게 저와 함께 같이 SCP 재단으로 들어가시겠어요? 그걸 그건 니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만 커가지고. 아직 비우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진짜 해결해 줄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모 마리아께서도 해결 못한 일을 우리 코봉이가, 그러면 코모 마리아인가? 어, 코모 마리아님. <웃음> 아이, 진짜 장난치지 말고요. 제가 진짜 해결해 드릴게요. 그밤마다 듣는 그 괴물 목소리, 그 귀신, 제가 잡아볼게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아, 어, 네, 가시죠. 어, 이쪽이에요. 오 잠깐 여기서 초를 좀 들으세요 아 초요? 아 이거요? 네자 조심히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 아 어디로 가야 근데? 왜 우물로 가죠? 아 이쪽이 입구예요 예? 자 어, 뭐, 뭐, 뭐 괜찮아요?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아이고 우와 뭔 입구가 이래? 이쪽이요 어 우와 진짜 무섭다 뭐지? 네. 어어어 어. 무슨 소리 들었죠? 어예어 불만 예. 어. 무슨 소리가 난거 같은데 제가 먼저 가볼게요 뒤에 따라오세요 어 역시 남자 저만 믿고 잘 따라오세요 <웃음> 왜왜왜왜요제 목소리 예뻐요?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아 서큐버스 목소리 <웃음> 더 무서워 진짜 뭐요? 아니에요 잠깐만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게요 어.. 잠 저.. 저.. 가요 아.. 어, 어떻게 아.. 왜 그래요? 아.. 어, 깊어 마치 동굴이 우리.. 코봉시 콧구멍 같아요 뭐 장난해 지금? <웃음> 장난 아니거든요 아.. 빨리 따라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왜요? 여기서 길은 제가 걸을게요 아.. 앞으로 가봐요 그러면 자, 잠깐만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갈까요? 알아 맞춰주세요 띵동띵 <웃음> 오른쪽 거기 왼쪽인데요? 어머! <웃음> <웃음> 어머 미안 미안 <웃음> 저기 초등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긴 <웃음> 뭐, SCP가 초등학교로 어떻게 나오냐 <웃음> 어? 어? 왜요? 어? 너... 아아요 개발! 방구 소리에요 와! 미쳤어!! 아악 d i s c e 거이가계밥飯 э 우! 무서워 너, 방구 n u 요 저는 안 껴요 저는 이슬만 먹어요 s 너... 뭐야이 방구 소리는? <웃음> 아 아까 먹었던 비빔밥에 소화가 안되네 죄송해요 <웃음> 와, 진짜 답 없다 지금 놔둬 진짜 아 이게 안 되겠는데 더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은데 와, 저저저저저저거 저, 저, 뭐예요? 어! 아! 아! 아! 도망가! 개! 개발! 도망가요! 무슨 일인데? 개발이개 개발 무슨, 무슨 일인데? 어! 아, 진짜요? 어떻게 야, 가! 개 저거! 봤죠? 봤죠?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저 괴물을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다시 기도를 하고 있을게요.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어. 아, 그래요, 그러면. 엥자이 <웃음> 정도면, 맞서 싸울 수 있겠지? 나의 강력한 화력! 이야! 다 죽여버리겠어! 출동이다! 코봉이, 가자! 이 녀석 어디지, 있케물에서 우리, 1 6육서큐버스 힘들게 하는 케멀에서 어디냐고! 또 소리가 들렸어. 어저저 어? 저 불빛은 뭐지? 아, 청색거 가만두지 그, 않겠다 천천히 천천히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 어아 천천히 찾았다 손들어 이 괴물 녀석아 소년아 소년아 아 뭐야 잠깐만 너 무서운 괴물 녀석 아니야? 나는 사실 이 동굴을 지키는 <몰만> 알린이었어요 그런데 나가는 길을 못 찾아서 그만 영수 괴물이 되고 말았죠 깜짝 놀랐잖아요 밤마다 오로자끼니까 서큐바스가 무섭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웃음> 저좀 꺼내주세요 제발 좀 그러면 절 따라오세요 제가 나가는 길을 아니까 안대해줄게요 자 따라와요 <웃음> 감사합니다 자 이쪽이에요 어떻게 봤어? 아,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웃음> 하나님 아버지 주신책은 기하고 중말씨 누구봤 어떻게 봤어? 어떻게 어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모 어떻게 돼? 내가 살아돌왔으면 제가 다 처리했다는 거죠. 오, 오, 진짜! 오 대단해, 대단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웃음> 자 이제 저와 함께 S C P 재단으로 같이 들어가요. 오 그래, 그래, 고마워. <웃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 <그게> 일본어인데? 어, 죄리해리자 <웃음> <쏘리>. 따라오세요. <웃음> 이제 여기도 나와 끝이구나. 자 이쪽이에요. 오, 그래, 같이 가. <웃음> 어디 가는 거야? 제가 쫙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야, 너이리 동산이야? 뭐야? 오, 지가 막 올라다 내려갔다, 올라다 내려갔다. 오, 저기요, 저 출발합니다. 아유, 신나셨네, 누나. 오, 재밌어, 재밌어. 나의 우승 계속 살래. 아유, 란안 내주냐. 좋아+ 좋아 아름다워 알록달록해 내가 좋아하는 SCP 비제다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그치 그치 그하 하하 하하 저기 하나 하하 하하 어하어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오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오하하 줄, 하하 줄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 자, 이쪽으로 오세요. 어, 누군데 그래. 어, 궁금하게. 누나가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짜잔! SCP 049에요. 아! 아! 어! 어! 속겨왔어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좋아 죽네 그냥 저기 누나 어? 왜? 제 개인적으로 저 재단 일이 너무 많아서 공사구한테 제가 요 카드키 요거 요거 요걸로 존 5까지 다 들어갈 수거든요 누나가 살아야 할방방좀 구하러 다니세요 둘이 어 그래도 될까? 야 공사구 할수 있지? 고마워 고맙다 고마워 좋아 죽네 아이 알았어 잠깐만 자 받아 자 요다 놀 테니깐 갈게 누나 어? 그래 구부만 저 나중에 방 구하면 저한테 전락 주세요 어? 알았어 고마워 <웃음> 아이 저렇게 좋을까? <웃음> 써큐버스 <웃음> 내가 당신과 함께 방을 구해주러 가겠어어 빨리 나와요 <웃음> 역시 아름다운 미모 대단하군 내가 좋아하는 긴 생머리 안 아, 감았어요. 아, 아, 아. 아, <웃음> 일단은 우리 서큐버스 위해서 아, 제가 생각해 놓은 방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서큐버스 더운 거 싫어하시죠? 어 어떻게 아셨어요? 저 진짜 더운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잔! 냉각 수방. <웃음> <웃음> 추울 때는 마이너스 천도까지 내려가요. <웃음> 미쳤니? 얼어 죽으란 얘기해 지금? <웃음> 장난입니다. <웃음> 따라오세요. 자, 서큐버스 이쪽으로 오세요. 어 뭐야? 어?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 <웃음> 어떻습니까 일단 문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단독주택 같이 이 얼마나 이쁘게 났는데? 그리고 여기가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들어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 트레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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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이고 사실은 다 필요없어 넘버 멀어 우리 서큐버스가 그래도 좀좀 좀 까탈스럽네 자 서큐버스 다 왔습니다 자 쓸게요 아자자 내려주십시오 서큐버스 어?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 다리 아파 죽겠어요 이러다 내 다리 무다리 되겠어요 원래 <웃음> 무다리면서 무슨 뭐야?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준비한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완벽한 소음 체다 바바바바바 b 밤바밤바 a Baba b a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강력한 도시 어떤 a 도 a b a Baba Baba Baba Baba 냄새난다고 치아 냄새난다고 냄새 팔레를 오다 덜러 팔레를 오다 덜냐고 그리고 불빛 바오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서큐버스 한번 들여다보던가 하던가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어, 아, 됐어요 다리 아파요 저 커피 한잔할래요 아예 알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에 서큐버스 어떻게 뭐 스타벅스로 갈까요? 여기 스타벅스 있어요? 아니요 장난해 진짜. 어우 짜증나. <웃음> 많이 안깔자신셨네요 <안칼> <웃음> 저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어우 얼주가네 얼주가. 자자자 <웃음> 자, 자. 자, 커피 받으세요. 저는 콜라 먹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서큐버스. 어? 뭐예요 이 빵은? <웃음> 제가 서큐버스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빵이 아니라 이거 뭐지? 이거 먹다 나온 거 같은데? 먹읍시다 우리 오 진짜 됐어요 근데 여기 어디야? 분위기 되게 좋다 아 여기는 D클래스 애들만 있는 곳이야 그 범죄자들? 그렇지 어 근데 나 여기 마음에 드는데요? 아이 진짜? 나 둘러볼래 둘러볼래 둘러볼래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야 여기야 어 바로 여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이 그림들 봐어 누구 작품이야? 어 이야 이 작품 봐 이거 얼마일 거야? 저기 석 c 버스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작품이야 어? 이거 그냥 포스 a v e poster, poster. y e 봐 you dobsel. Abaya, no 다 u n n i n 예술가 s c p 님좀 정신 차려 석 c 버스저 그림 저저새 그림 저. 어 내가 새 그림 진짜 좋아하는데 저 새는 무슨 새지? 어 r 새 저기 석기버스 <웃음> 저기 c e 둘러나 봐요 e r s o 어, 알았어요. 근데 잠깐만! 어? 공자구! 여기 뭐예요? 아, 잠깐만요. 여기는 D클래스 계급 애들이 아, 잠을 자는 독방입니다. 들어오세요. 어! 드디어 찾은 거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 카페 아름다운 싱글 침대! 그리고! 오직 이 집의 주인공은 나라고 알려주는 저 위에 달려있는 스포트라이트! 저 환한 불빛! 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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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사고! 어, 어? 거북이 왔어? 아 뭐야? 방구한다더니 왜 여기로 왔어? 왜 죄수들 족방 있는 곳으로 왔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어? 여기가 마음에 든대. 뭐? 어? 여기 족방이 마음에 든다고? 어 왔네. 나 나가. 뭐뭐뭐야 뭐, 어? 그, 뭐, 뭐 뭐야 이거 뭐? 왜왜 왜 그랬어? 깨버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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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따 알았어 그러면 짐 여기다 풀고 나는 나머지 짐 갖다 줄게 어 고마워 고마워 어? 나가봐 아유 공사하고 너도 고생했다 갈게 아니 여기가 왜 좋다는 거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아유잘 들어 서큐버스 어, 왜? 목소리 왜 깔아 멋있게 잘 들어 나는 SCP 제도를 파괴할 거야 뭐? 뭐? 뭐? 뭐야 나 지금 막방 구했는데 뭘 파기를 해 그냥 살아 왜 그래 사람이 진짜 항상 우리 s c p 들을이 제대에 묶여 살고 있지 나와 뜻을 함께 할 우리 같은 SCP들이 있어 너도 좀 도와줘 어우 싫어 나 싫어 그냥 좋은 방향으로 살래 코벅이도 좋고 여기 사람들 다 좋단 말이야 우리가 야. 뭘 알아 여기는 곧 없어져야 될 것이야 제발 도와줘 소큐버스 제발 저 그러면 엉덩이로 이름 쓰면 도와줄게 어, 뭐..뭐..뭐? 엉덩이로 이름 쓰면 도와준다 알았어 <웃음> 아..나 진짜.. 응. 역..병..의..사.. SCP-049 아 창피해 진짜 <웃음> 잘했어 어쨌든 도로키바스! 우리 조만간 여기를 파괴한다 이건 절대 비비니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쪽알았지 어. 알았어. 어, 비밀번호가 어, 387 아, 493 아, 아니, 어, 저기요 저기요. 어이, 어이. 예. 이거 좀좀 좀 도와주세요. 아, 어, 예, 알겠습니다. 현미가 꽉 잡아 주세요. 아, 어, 이렇게요. 어, 아니요. 아, 여요 여기 여기 이렇게. 아, 어, 근데 왜 올라가요? 아, 그래. 어, 이쪽 이쪽으로. 아, 어, 진짜. 아, 지금 장난해요? 장난 말고 이막내인데요왜 당신 정신이 진짜 오락가락해요? 왜 정신에 오락가락 네, 점심에 오락하러 안 갔는데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어,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 인삼 그렇게 삼지 않았는데요. <웃음> 아 진짜! 나가! 나가! 나가! 네, 감사합니다. 어, 시끄러워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 진짜, 목소리 되게 시끄럽다, 저. 여자. 어, 뭐야, 쟤, 쟤, 바보야, 바보야, 뭐야? 아, 아, 방송실입니다. 신입! 신입, 어딨나? 어, 어, 예, 국장님! 당장 내 방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국장실은 어디에요? 아, 여기. 아 여기다 국장실 아올 때만 될걸요 아, 진짜 국장님! 국장님! 야! 너 진짜 똑바로 알아! 아 왜요 제가 또뭐 어쨌다고 너 인턴제야 인턴 아직도 일 똑바로 못하면 너 여기서 SCP재단에서 너 살아남지 못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아유 알았어요 그러잖아 저기 국장님 왜! 눈썹 분신 언제 하셨어요? 흐려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더 칠해야 될것 같아. 그어가시길 쓰지 말고! 빨리 SCP-035 빙이 가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체크 좀 하고 와. 아 예. 아, 빙이 가면이. 아 여기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깜빡깜빡하다 말해 맨날. 여기다 안녕 빙이 가면! 반가워. 들어가야겠다. 진짜. 아이 카드구나 아, 하하하하, 밴드 시스예요 <웃음> 안녕 비가병 <웃음> 아왜 웃어? 앞으로 SCP 재단장님이 되시러 올 분을 만나 뵈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서요 <웃음> 뭐? 내가 SCP 재단장이 된다고? 그럼요 <웃음> 자 저를 얼굴에 쓰십시오 <웃음> 그러면 두뇌도 명석해지고 그렇다면 더 빨리 재단장이 되겠지요 하하하어 <웃음> 안돼요 국장님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바보 말을 믿을 겁니까? 겁쟁이군요 그렇다면 재단장님은 평생 신입사원으로 사는 수밖에 너 싫어 그건 싫어 그건 싫어 나쓸 거야 쓸 거야 쓸 거야 그렇다면 어서 처를 얼굴에 써주세요 으으! 저 그룹 다내 몸이... 내 몸이 뭔가... 뭔가 달라지걸 느낀다 어, 어, 어! <웃음> 새로 태어난 기분인걸? 나 상당히 똑똑해진 것 같아 난 이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재단은 내 거다! <웃음> Here we go 안녕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뭐예요? 지금 몇 시대 이제 와... 어, 잠깐만 뭐예요 그 가면은? 아 제가 새로 산 가면이에요 어때요? 오지고 지리지요 뭐야 이 양반 아이 뭐야 빨리 정리하세요 자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청소는 도대체 왜안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웃음> 오노노 no, no. 화내지 마세요 노 올드 걸씨 어, 올디 그게 뭐예요? 노차 음 오... No. No. 음. <놀람> 아 진짜! 제일 치킨 뭐야! 어! 아! 어! 얼굴 부서 부서! 뭐야 저 인간 진짜! 와 아! 어! 아! 진짜 이상한가. 맥고 뭐하네, 씨야! 어, 머리가 잘 돌아간다. I는 알 분의 V, V는 IR. 어7 8의 56? 으아! 야! 야 씨네! <웃음> 국장님너 빨리 빨팔에열중이고 뭐하는 거야? 어? 잠깐만 너 가면 뭐야 이거? <웃음> 10월 31일이 무슨 일이죠? 이게 뭐야? 할로 l 데이하하 미리 썼지요 앞당겨서 와 진짜 짜증난다 <웃음> 항상 매일 화내는 당신 당신의 MBTI는 분명히 D로 시작할 거예요 뭐야? 네가 어디서 네가? 어? <웃음> 도라이 <웃음> <웃음> 아 짜증나 이거 뭐야 진짜? 자꾸 화내지 말라시니까요 자꾸 오게 화를 내세요 <웃음> 하긴 <웃음> 내가 재단장이 될 거니까 뭐? 너좀 뭐라는 거야? 오 쏘리 쏘리 S.O.R.R.Y, sorry. S -O -R -R -Y. <웃음> 자료 정리를 하란 말이야 <웃음> 어우 알았어요 <웃음>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아니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고 똑똑해진 거야? 어? 이상해 아우 도대체 <웃음> 어제 뭘 먹은 거에 배가 어... 여기요 어... 아유 언제까지 어... 똥만 싸실 거예요? 아 아저씨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배가 안 좋고 조... 어... <웃음> 어... 아 아우 냄새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빨리 나와요 나도 청소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아유 아우 났다 났다 아우 살았다 살았다 어? 어? 거봉이 안녕 안녕 야 잠깐만 너 일로 와봐봐 너 s c p 0삼3 가면 쓴거 아니,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n e 아니야! n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파틱파 뛰는 거야 진짜! 진짜같이! 진짜, 진짜 s 1 0 0 0 3같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 집에 갈 거야! 집 아닌데? 아! 저기 나!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분명해 SCP-035 비기 가면을 쓴게 확실해 큰일 났다 저 가면을 빨리 벗겨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얼굴이 녹아져서 사라질 수 있어 죽을 수 있다고 아 맞다 그 방법 있었지 기다려 신입 내가 도와줄게 야 신입 어? 또왜왜왜나 찾아온 거야 도대체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야너이 물약 알지 물약 물량. 어? 그건 뭐야? 이거 먹으면 속도가 두 배로 증가하는 거거든? 내가 개발한 건데 기가 막히다 먹었지? 먹었지? 봐봐 봐봐 봐봐 봐봐 겁나 빠르지 겁나 빠르지 겁나 빠르지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야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이거 만드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나좀 따라와봐 아니 네가 왜? 니가 왜 갑자기 날도와주려 그러는 거 같은데? 아이 내가 평소 널 아껴서 그러는 거야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너무 신기하지 않냐? 어허허 <웃음> 아, 진짜 신기하다 야이물약 만드는 거 내가 안짠해 하하 들어와봐 어? 그럼 어? 바이오 해저드 방사선으로 위험한던데? 자 일단 들어와봐 어 그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들어가봐 들어가봐 어자 이쪽으로 와봐봐 어 뭔데, 뭔데? <웃음> 바보 같은 녀석. 뭐 뭐야? 에이, 뭐야, 거만이 녀석! 아내 이럴 줄 알았어, 공사모. 아무리 네 가면 쓰고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해도 넌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네가 여기서 못할 뭐 건데 에이, 얼굴에서 내 가면이라도 끼보게한번 <웃음> 해봐봐, 한번 해봐봐. 너 잘들어 이 방사능 물질과 내 방구와 만나면 어떻게 는줄 아니? 한번 구경해봐 뭐뭐 어, 어, 하지마 하지마 뭔지 하지마 하지마 <끝> 어? 어? 와! 내 얼굴이 진짜 탈것 같아 어나고 싶어 와! 야 공사모 너 가만히 여기있어 다시 는 나올 생각 하지 말았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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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나도 여기 재단장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잖아 여기 걸련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하하하하 그렇지 그렇지 아 응. 그렇다면 나도 한번 널 써볼까? 그래 가장 똑똑해지는 영혼을 갖게 될 거야 어서 어서 <웃음> 좋았어 그래 간다? 아! Yeah! 안 맞아! 코안 맞아! 코가! 코가 안 맞아! 너무 작아! 왜 <목소리> 어, 나한테 그래 그래 아! 짜증나! 아! 나 재난담 낼수 있었는데 아! 코가 안 맞아!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너, 가만 보면 고봉이 제도 좀 이상하단 말이야 아유 오늘은 SCP-106 조사하는 날이지 캐트레 등급 아유 위험해 위험해 조심해야지 잘 있나? 아, 나는 나간다네 어? 드디어 SCP를 폭파해서 나간다 집에 나간다 <웃음> 나가서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지. <웃음> 뭐야 나간다고? 무슨 계랭을 꾸미는 것 같은데? 우리 SCP들 요새 좀 이상하다 했더니 최다로 폭발을 한다고? 갈랐다 갈랐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호봉아 머리를 돌려 머리를 돌려 머리를 돌려! <목소리> <목소리> 생겨놨다! <안 했다>. 오케리를 <목소리> 하는 거야 어이 올드맨! <목소리> 오랜만이야 커벙이 잘 있었어? 잠깐만 따라 나와봐 나오라고? 아, 나못 나가는데 괜찮아 나니까 나와봐 여기 딱 서있어봐 어, 어 알았어 왜, 왜, 왜, 왜 그런데? 잘 들어 여기서 나간다면서 SCP 제대로 파견다면서? 어? 아, 아니야? 아 진짜 거짓말 하는 거봐 진짜잖아 아 그래 그래 그래 맞다 왜뭐 어쨌건데? 거래하자 어? 무슨 거래? 나는 너에게 젊음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네 몸을 좀 빌려줘 네 몸을 이용해서 SCP애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내가 알아봐야겠어! 허허! 내가 배신자가 되라고? 네 젊음 따위로? 으아 좋아! 오케이! 콜!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육체를 교환하는 거야 알았지? 아, 어, 알았어요! 자! 으. 젊어지니 좋긴 하네 어? 코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잠깐만 아, 너, 아 시원해 야너 방구가 항상 네에속에 있나보다 아이 될거 서로 빨리 움직입시다 나부터 간다 안녕 에잇 잠깐만 뭐야 저커봉이 일어나라고 말이게 여기서 농땡을 피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코봉이 커봉이 뭐야 나 부른 거야! 응?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나 네 목소리를 왜 그래? 아니 그.. 게 아니라 왜 여기서 농뚜 비고 있는 거야? 그, 코봉이! 너뭔데반말했마나 국장이잖아! 벌써 이은뭐야 가사롭게 총 같은 걸들이대확 잡아먹어버린다! 아, 아, 아.. 아니에요 코봉님 죄송합니다 아급 수고하세요 이상해.. 완전 이상해 저 뭐야 저코봉이 맞아? 뭐어어왜 이렇게 변했는지 얼마! <웃음> <뭘 봐! 웃음> 어, 아니에요~~ <웃음> 죄송해요~~ 아우 잘 먹었다 <웃음> 아우야! <웃음> 야코봉이 얘는 엉덩이의 쉴 <웃음> 팀이었구만 아이고 삭신이야 아 진짜 올 때면 아몸왜 이래 질질이야 진짜 몸 질질 진짜 아.. 공사구부터 물어봐야겠다 아, <웃음> 안녕 공사구! 뭐야 너 목소리 왜 그래 아하, 아하, 내가 지금 변성기가 와서 그래. <웃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변성기야. 장난해, 지금. 근데 넌 어떻게 나온 거야? 어, 아, 어, 아, 내가 휴가 받았어, 휴가. 휴가를 <웃음> <부과를> 받았다고? <웃음> 나는 왜안저 유가? 나 여름 육가바고 싶어 아이 알았어 그거 그렇고 우리 여기 어떻게 폭발시킬 거지? 아내가 요새 늙어가지고 깜빡깜빡 한다니까 아 진짜 우리의 계획은? 아... 아... 아 뭐였더라? 아 잠깐만 어... 야 아, 뭐야 야 공사고 너 요새 저 서큐버스로 돌아다니더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같구나 너 진짜 어? 아 뭐였더라? 에이 딸아내한테 갈 거야 딸아내한테 어? 에이 아 여기 땅궁이 아아유참 땅궁아 벌써부터 냄새가 진동을 난다 아우 더러워 진짜 아나똥 피해 가야 돼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아! 똥 밟았어! 야 땅궁아 으어? 웬일이야 올드맨? 야 우리가 저때 회의했을 때 여기 우리 SCP 여기로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었지? <웃음> 핵시설을 폭파하기 했잖아 이 바보야 어? 핵시설? 그러면 이 재단 전체가 다 날라갈 텐데. 뭐라는 거야? 아니 아니 야 맞다. <웃음> 우리가 핵시설을 폭파하 그랬었지, 그렇지? <웃음> 정신 좀 차려. 근데 우리 이거 폭발할 때가 언제였지? 어? 너 폭발할 때 기억 안 나? 아, 아, 아 아니 기억이 나..나는 거.. 아니 기억이.. 나. 기억 안나 진짜? 아나나나나 내가 좀 늙어가지고 정신 없나 보네 아, 아, 알았어 그..그럼 그, 그날 봐 알았지? 나 고가 안녕 아홉시 걸릴 뻔했네 아 어떻게든 공구룩한테 잘 얘기해서 언제 폭파되는지 알아야겠어 공구룩한테.. 아아아 아, 아, 아. 뭐야? 어, <웃음> 그래 공구류 왜 여기 서있어 서 내가 알아서 갈라 그랬는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코봉이 같다 코봉이라니 <웃음> 공구류 무슨,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좀 아까 연락 왔어 근데 너 시간을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 아이 무슨 소리야 시간을 <웃음> 왜난 기억 못해 어는 날짜 시간 정확하게 얘기해봐 언제야 몇 시냐고? 아 어, 그게 그아홉시 여섯 시발 아 그거 아홉시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라고? 아홉시야 예, 예. 그래 아홉시 잘 안해 아 진짜 답답하게 바람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치 아우 살았다 살았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거기 아홉시에 우리 폭파 그랬잖아 그지 그래 이제 올드면 갔네 어 알았어 수고해 어 수고해 클래스 빨리빨리 이사실을 국사님한테 국사님한테 어 알려줘 코봉인데 내 얼굴은 골대발이잖아 아이 귀좀 대보세요! 어! 쏙딱쏙딱 썩쏙쏙쏙딱 자! 그런 일에 있어어어쩐지 야! 코봉이가 그 이상하더라! s c p 들이 탄압하여서 핵무기 단추를 눌러서 여기를 다 날려버린대요! 뭐! 안돼! 그게 될수 없지! 절대 그게 될수 없지! 내가 방송시에서 길을해려 줄테니! 너는 빨리! 핵실로 가! 어! 알았어요! 어 여기는 뭐야? 어? 이 지역도 처음 와보는걸?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절대 다른 문을 열어서는 안돼 알았지? 아예 어? 원자로에 여있어요 그래 어서 어서 어서 아네 어? 들어왔어요 우와 잠깐 둘러볼까? 우와 이게 터지는 나는. 날은... 우와 뼈도 못 추리겠는데 SCP들이 여기를 파괴할 전략을 또 세우기 전에. 나도, 뭔가를 준비해, 야겠어 야! 됐다! 뭐? 아니! 어떻게 할 방법을 찾각해이고 고단 이거, 이거, 못거이을 씻으니까 정말 개운하다 아 어, 잠깐만 머리는 귀찮으니까 내일 감고 이도 귀찮으니까 내일 닦고 샤워도 그냥 내일 해야지 어머 잠깐만 나안 씻었잖아 <웃음> 그냥 자야지 아 어, 귀찮아 귀찮아 어우 날씨 너무 덥다 아좀좀 좀 씻고 자야겠어 아이집아이왜 이렇게 더워 뭐야 아나 이게 에어컨 대신 히터 틀어놓고 갔네 아졸야 아 빨리 총리참자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이제 아+ 을 자.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았어, 다 왔어? 예, 왔습니다. 근데 네, 이 육육석 큐버스는 어디 있어? 아, 아, 자러 갔어요. 뭐, 뭐 미는 잠그럭이라도나 뭐래나. <웃음> 아, 미치겠다 진짜. 자, 어쨌든 잘 들어라. 우리가 이 미래 재단을 파괴하기 위해서 각자 아이디어를 갖고 왔겠지. 자, 먼저 난동이어할 거야. 일단은 이 미래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인간들이 다들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매 식기마다 땅콩을 먹일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근질근질해서다 죽겠죠? 그걸 지금 아이디어라고 내고 있어! 루파리! 한마디 해봐! 네, 네. 너말 못하니? 아 제가 모은다고 모았는데 왜래 다 상태가 다안 좋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 아이디어라 하란 말이야! 아이디어를! 니들 머리에 든게 없어? SCP는 머리에 든게 없잖아요 잘하긴다! <웃음> 잘알긴아 잘 현타와... 아 씨... 저 공구류!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뭐야? 우리가 공개 오디션을 보는 거야 공개 오디션? 이 미래재단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능력을 시험해보는 공개 오디션을 보는 거야! 손 내리고 어? 좋아 그럼 공개 오디션을 보겠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개 오디션 MC를 맡은 미스터 역병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자 <목소리> 오늘의 주제는 미래 재단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의 1번! 들어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미래 재단을 파괴할지 지금부터 보여주시죠 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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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SCP939입니다! 저의 특기는 사람을 따라할 수 있는 성대모사를 할수 있습니다! 야, 너 뭐야? 내 목소리 똑같네? 이게 바로 성대모사지요. 목소리 똑같이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하! <웃음> 이 병원에 어, 안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 병원에 그짤안돼 해봐! 시작! 어, 안돼 어! <웃음> 저라는구만! 그 다음 후리 진행은 곰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비슷해 자 마지막으로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뭔데? 코봅이를 따라 보겠습니다 뭐? 코봅이? 안녕? 난 코봅이야 아하하 목소리 똑같지 내가 이 SCP 재단을 햇폭탄으로 다 폭발시켜 버릴 거야 하하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합격 합격 <웃음> 아 아주 똑같아 아 자 합격 통지서 받아가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SCP들 미래가 밝아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아하 어우 찬이 엄청 힘들었네 어? 저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 아니야 SCP 035 맞습니다 우리 SCP계 브레인이죠 자 SCP를 어떻게 파괴할 건지 지금부터 보여주세요 뭐 보여줘요? 뭐, 아보여달라고요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파괴를 어떻게 할 건지 보여달라고요? 아, 파괴요! 아이고, 간단해요! 그냥 뻥! 터트리면 되는 거요! 예 아, 터트렸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다 걸리잖아요? 그럼 다시 뒤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코보에딱 걸리잖아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인마! 집에 가놔! 야야야 야, 집에 가도 다시 오지마 야 역병의자 아 예예예 예, 예. 우리 이거 저게 재단 폭파 보뭐 시키는 거아야 이거? 어? 아 서큐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서큐버스를? 제가 고봉이를 꼬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길을 받아 온 다음 해폭탄 시설 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폭발을 시키는 거죠 당장 이 영족을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저블러시요너 아직도 안 갔어? 어! 어! 왔어요, 왔어 왔어 왔어 자고 있을 때 깨우고 그래 진짜 난리야 난리 너가 그 빨리 불러 빨리 와야 될거 아니야! 이 자리 왜안오는 거야? 오빠 차라냐고 미안 어, 어떻게든 미래 자리를 파괴하는데 너도 힘을 모아! 어힘 먹으라고? 알았어 잠깐만 어~~~~~ 뭐 하는 거야? 힘 모으는 중 어, 아! 진짜 그렇게 말고? 아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어어 된장찌개 냄새 어너 많이 먹었나봐 어야야야병어떻 되겠니 어, 예어네 그래서 코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코기를 꿰서 키를 아, 는거어 일도 아니지 일도 아니지. 코봉아 키죽 이거 바로 키줄걸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걱정하지마 키만 빼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그거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불렀어? <웃음> 짜증나 다음부터 전화로 해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어, 갈게요 오빠들 지금. 자 서큐버스를 이용해서 코봉이의 키를 빼는다그 키로 해폭탄 시설이 있는 오구역을 들어간다 그리고 구삼구를 이용해 중앙정보국을 휘어잡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간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아! 미리즈다은 이제 파괴된다. 가 아! 햄버거에 어, 커피를 어? 먹고 저기 네 커버니. 야, 누구야? 어, 아이스 소키버스 웬일이야? 어 저기 저기 어 키를 갖고 오라고 이, 아 아니 뭐라고? 어 그게 아니라 어어너 혹시 그그존 그, 어, 파이브 그키 갖고 있지? 그 만능키 아이이거 이, 얘기하는 거 이거 이거? 어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거, 그거 그거 그걸 날 줘야겠어 이거 안 되지 왜 줘? 어머 진짜 나 봐봐 이뻐 안 이뻐? 너? 이쁘지? 그러니까 카드 줘. 그 무슨 상관이야? 어 진짜 너는 이게 렇 생각이 없니? 뭐가 갑자기 생각이 없어 내가? 근때좀줘나 그러면 애교 부린다. 나난좀 애교 부린다. 무슨 애교? 아아 어... 진짜 알았어. 자어 고모 역시 고모이 최고. 절대 딴데 쓰면 안 돼. 어 고모 고봉아 안녕. 너무 너아 코봉이 단순하다니까 진짜 <웃음> 서큐버스 저기 저기요 오, 서큐버스 키키키 키, 키.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 자자자 자, 자. 역시 자 들어오시오 냉큼 들어오시오 아 키는 갖고 왔구만 어 진짜 갖고 오려고 너무 힘들었어자아하 이제 이 재단을 날려버릴 수 있겠군 고맙소 고맙소 어? 고맙기는 뭐자 나갑시다 썩큐버스 <웃음> 이제 이 재단은 한방에다 날려버리겠다 <웃음> 공구류 공구류 응 와꾼 공사구 길를구했습니다응 역시 잘했어 잘했어 <웃음>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군 너는 지금 당장 다른 SCP를 탈피시켜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걱정 지마십시오 <웃음> 아 맞다 이곳의 가장 눈에 까신 포봉이를 없애야 되는데 기동특무부대는 들어라 기동특무부대는 들어라 지금 작전회의가 있으니 훈련장으로 짚어 다들 짚어 으흐, 먼저 딱고기를 빼내야겠군 딱고이 내가 물을줄테니까 당장 대피해 빨리 나와! 어? 알았어 자 이런 깊은 곳까지 우리 SCP들 가둬놓다니 에어냅니다자 어서 나와 SCP 610, 자, 빨리 나와!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자유가 되실 시간입니다. 아, 고맙다. SCP 017 그림자 인간 너도 꺼내주겠어. 303, 348, 087. 당장 나와! 너희는 자유다. 자욕파라 나와! 네가 날뛸 시간이다. 아, 아 근데 코봉이네 내가 코봉이 걱정을 왜? 해? 아이, 제가 다 구해줬었는데. 빨리 나와, 정말 말고. 애좀 뭐하네, 진짜. 가차 있을래? 아이 미안. 여기로군. <웃음> 정말 어마무시하구먼. 미네재단. 됐다 S 공사고 드디어 시작됐군! SCP들이 탈출했다! 조심 조심 조심! 육팔인 쪽으로! 총으로 음, 쏴라! SCP들을 막아라아다 잠겨버렸다.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다 빠가버려. 진짜 어, 어,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아서 이쪽으로. 어! SCP들을 막아라 어서, 어서 조차가. 조심해. 알았어. 아주 잘했어 어, 어, 또 탈퀸이다 그러잖아 공9 6은 어디있지? 아까 공9 6 대장이 자기 마지막에 코봉이랑 싸울고 갔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잠깐 비밀번호가 뭐지? 아이막 카드를 줘가지고 못 들어가잖아 아이. 저기 코봉씨 아직 바쁘거든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속키버스가 괜히 카드 줘가지고 저기 코크네아 자꾸 누가 코크넛으로 코코다구를... 어, 어. 야야 속으로 노티 났어 이제 이 세상은 이제단는 이제 파괴가 된다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소리냐고 내 손을 꼭휘둘주마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아직아 아! 아 그래도 그아아 아. 아,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뭐야 저기 숨어 있다! 저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숨어! 에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아, 아, 에그 어, 녀석 코방이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아아 뒤에 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어? 이 무슨 소리지? 혹 혹시? 핵폭탄 으아... 떼... 네, 철전이야! 안돼 안돼 안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 나가야 돼넌 오기 안쏴이아나 왔다 나 왔다 다으 잡으면 <웃음> 아, 까만들지 않겠다! 내 바보에 핵철 있다고! 나도 알고 있왜 지금 같이 죽자는 거야? <웃음> 나는 안 죽지 그건 네 생각이고 거기 서 있네 이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 어디로 나가야 돼아 추워 아추아추아 코부터 로 코부터 로 코부터 얼아아아 도망가자 베스트들아 나와라 밖으로 나와 터진다 뭐야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3000도가 넘고 있고 아 이게 예, 햇폭탄이 제곧 터질 것 같은데 나가자 나가자 여기다가 나가지 죽겠어 진짜 아. 잠깐만 소케버스 챙겨달라고 그랬는데 소케버스 어디있어 척추버스 어디 있어? 오 날려 날려 날려! 오 나올 때광 봐봐 온몸에 광이 빛이나지 마사지 받고 왔다 전신 그냥 허리에서 척추가 뻗어 이럴 때 아니랑 금 터진다고 오터진다고 어? 나도 알고 있지 뭐야 너 어떻게 알고 있었어? 어어 어, 어, 어, 사실 공사구가 키를 얻어오려그래가지고 어떻게 내남잔데 너 진짜 도망가냐? 어 미안 미안 어쨌든 난네 편이다 나 개그화죠 으 진짜 또 따라와 어 같이 가야지 자아 내가 <웃음> SCP랑 같이 나가다니 말이 안 된다 진짜 어 같이 가와리거코 터진다 말이야 어렸어 터진다 <웃음> 허 <웃음> <웃음> 이렇게 SCP 미래 재단은 끝나는구나. 아. 그렇게 s c p 미래재단은 핵을 막지 못하고 파괴되었다. 그리고 모든 SCP들이 탈출을 하였고 재단의 모든 관계자들은 죽어서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 네가 재단 세워야 꾸붕아! 코재단! 조용히 해! 오 농담이야!